아니.. 이게 뭐임 진짜.. <웃음> 왜, 왜 어떤데.. 아, 아니 여기 던지네자이 <웃음> 영상은 멤버십이 왜 깼다고 생방송 다 죽였고 그래픽카드도 박사인해서 죽어가는데 유튜브가 억가라고 트위치도 지랄해서 트위치를 해지하기 전 남아있는 포인트로 이벤트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트위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여있으실 텐데 이제 여기서 5천, 2만, 3만, 7만 이렇게 있는 거 쓰시면은 제 디스코드 채널에서 쓰실 수 있는 제가 칭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셨는데 그거는 이 이야... 7만원 그리고 2만원, 크두 명이 동시에 써버려가지고, 게... 이펙트가 겹쳤어. 아무튼, 저렇게 쓰시면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쓰면은 화면에 나오면서 누가 어떤 칭으로 얻게 되는지 보이게 됩니다. 자, 다들, 트위 시청자들 받고 <웃음> 받아가고 있네요. 방송 끼자마자. 네, 다들, 어, 네. <웃음> 어, 많이들, 다, 벌어가시네요, 네. 이거는 제 방송을 그동안 많이 보셨던 분들만 포인트를 가져가셨을 거예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다들 시청자를 많이 사가시네. 아, 많이 사가시네. <웃음> 자, 오늘은. 아, 사... <웃음> 축하드리고요, 다들. <웃음> 말좀 하자, 말 좀.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아, 그래. 예티릴라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웃음> 아, 야, 지대잘못 따겠어, 지대 자 도박을 열 건데요 여기서 아직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는데 채우시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방송으로 도박을 여는 마지막 기회예요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따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맵은 코스 맵으로 할 건데, 이제 보전입니다, 보전. 봇전. 자, 여기서 제가 손을 떼는 맵으로 보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브라질. 자, 브라질 맵이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펙테이터 들어갈 거고요. 여기다가 보슬 전부 추가해 줄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이제 말 그대로 보슬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 승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이제 한번 배팅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만 거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루랑 레드. 와, 이숨 막히는 전투. 누가 이기지 정말 기대된다. 본 난이도는 뭐냐고요? 전부 랜덤이에요. 제가 라이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웃음> 와, 시작됐어요. 과연. 승자는 어느 팀이 될 것인가 블루팀이 좀더 앞서 있고요어 뭉쳐있어요 지금 레드팀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는 레드팀 오 근데? 어 갑자기 또이번에 블루팀이 분산이 됐습니다 아 맞다 아직 아그 플레이어 준비중이었구나 이제 진짜다 이제 진짜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어 아까랑 양상이 비슷한데요 근데? 블루팀 뭉쳐서 나오다가 갑자기 산, 산만해가지고 네, 분산돼가지고 하나하나 오! 파이로 <웃음> 아니 드이 왜이렇게 잘쏴 근데 지금 레드팀이 한 번에 점령을 지금 시작했어요 레드팀이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레드팀이 지금 3점을 얻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블루팀은 메딕 하나랑 헤비랑 고전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근데 어? 이 헤비 어? 헤비 이거 헤비 이거 갑자기 왜왜이러죠헤비 갑자기 왜 게임 던지죠? 블루팀이 지금 아직 아직 모릅니다 아직 진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닦고 나오고 있고 판 상황으로는 블루팀이 밀면 되는데 아 이상하게 메딕이 우버를 안 밀어 우버를 들고 안 들어가 지금 메딕이 우버 밀고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블루팀이 동조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헤비가 다 닦고 있어 지금 근데 근데 안들어가 지금 점령 1명 딱인데 블루팀은 지금 점령에 관심이 없죠? <웃음> 오 이제 블루팀 먹었습니다 현재 3분의 타이머에서 1분 33초로 약 절반가량의 시간을 먼저 레드팀이 선점하고 있고요 아까랑 판도가좀 다른게 레드팀이 지금 거의 죽었어요 블루팀이 그냥 승부를 가져갔는데요 완전 불리해졌어요 지금 레드 메딕이 힘도 못쓰고 계속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블루는 우버까지 차있는 상황. 아, 그 와중에 지금 센트리가 3명이까지 업그레이드 됐어요. 저 아까 중앙에 박혀있던 센트리는. 그래서 포인트를 먹으려고 올라오더라도 센트리한테, 네, 지금 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되면 뭐 승부 구칙이죠매딕 죽었고요, 또, 레드팀. 레드 우버, 아, 25%입니다. 어, 근데 좀 미는데요? 어, 마지막 때수 미나? 오버타임 되나요? 오버타임 되나요? 오버타임 되나요? 아 센트리.. 아 센트리가! <웃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 센트리가 팀원들은 다 죽었지만 센트리가 막아내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블루팀이 이겨기에 됐습니다. 아.. 아 블루팀 승리 이번에는 거의 어떤 맵일지 아 뭐야 왜또 브라질이야 하베스트입니다. 하베스트 맵의 경우에는 스나이퍼 사이트 라인이 있고요. 스나이퍼 포지션은 보통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물론 이건 인간 기준입니다. 봇들 기준에선 도 어떨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승부를 더 알아볼 수 없다는 점자 포인트가 지금 블루팀이 많거든요? 레이팀은 역배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루팀도 모아서 가고 있고 레이팀도 모여서 가고 있네요. 근데 경로가 달라요. 블루팀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 같고 레팀은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이러면 만나는 곳이 달라지죠 어 일단 초반에는 블루가 많이 잡았어요 지금 블루가 엔지니어 건물 전체를 다 부수고 많이 죽였거든요? 블루가 지금 또 앞서갑니다 아 근데 점령하다가 뺐거든요 지금 점령 상태 아니에요 지금 아직 오 어, 지금 레이어 지금 어어? 반대로 지금 레드가 지금 먹었습니다 레드가 지금 포인트 먼저 먹었어요 포인트를 어, 양념만 치고 빼요. 이상해. 이, 이해할 수 없어. <웃음> 여기 어 지금 이 집으로 올라온다고 이걸? 1층으로 안 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블루팀원들이 2층으로 올라와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포인트는 지금 레드가 먹은 상태. 아까 그 헤비도 지금 돌아왔죠? 지금 레드팀이 더잘랐는데요와 레드팀 지금 포인트 먹고 바로 빼는 거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진을 쳤습니다. 아 지금 팀 소진을 엄청 했거든요. 아 블루 레이 팀도 우버 켰습니다. 우버 지금 벌써 세번 켰나요 지금? 뒤늦게 해비가 들어오지만 메딕이메딕이안 내려고 주사기총이나 발사하고 있고 <웃음> 메딕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스나한테 지금 주사기총 쏘고 있는데요. 어 그래도 오 오초 남기고 지금 강, <웃음> 5초 남기고 강타를 했어요 지금.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웃음> 블루팀이 여기서 우버 착실히 모으면서 허투로 쓰지 않으면 되거든요? 아직 쓰지도 않았고 80% 이번에는 또블루팀이또다합이 좋아졌어요 지금 포인트 한대 한 모였거든요? 메딕만 살면 됩니다 이 상황을 틈타서 점령을 시도하는 레드팀 이거 막아야죠! 이거 안 막으면 집니다 블루팀 아 헤비가 와 헤비가 진짜 강하긴 강하다 헤비가 다 막았어요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어? 지금 우버가 5 0였던 메딕이 그냥 혼자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이러면 레드팀 밀기 힘들어집니다. 레드팀 엔지니어는 팀에 아무런 소... 효율이 없는 센트리를 지어놨죠 지금? 블루팀은 그래도 의미있는 곳에서 센트리를 지었거든요?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블루팀 팀원들이 전부 다 없어지더라도 센트리가 포인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방어라고 볼 수가 있죠. 레드팀 들어옵니다. 마지막, 마지막 스팟인 것 같은데 으아! 우버가 5 아! 0 싶어. <웃음> 메딕 두개 동시에 죽었어요. 게다가. 아. 아 근데 역부적이죠 그쵸 블루팀이 한번 잡고나서 스노블링을 제대로 굴렸네요 와 이걸 블루팀이 이겨갑니다 두구두구두구 과연 컴킹맵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과연 누가 더 먼저 올지 스카우 두명 레드가 먼저 밟았습니다 아주 오픈은 안되있는 상태 블루팀 우리 팀이 다시 또 선.. 방하나센트리 짓기 쉽겠어요 3 2 1 아니 레드에비왜 아니 레드에비딴데왜 쳐다봐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 <웃음> 레드에비잘 싸우다가 갑자기 딴데 쳐다보는데? 왜 저러냐 저거 얘 지금 헤비랑 맞다 했다가 딴데 쳐다봤거든요? 이거 이상하거든요? <웃음> 아니 봐봐 이놈 이상한 데 쳐다봐 오오오 1대 일, 일대 일. 아니, <웃음> 메딕부터 써네. <웃음> 아니, 블루, 블루 팀 개잘하네. <웃음> 야, 블루 팀 어떻게 세번 다, 이... 블루 팀세번다 이긴다고? 에이, 설마. 블루 팀이 센트리 또두 개나 지어놨어요. 아까부터 알바끼를 되게 잘하거든요. 블루 팀 엔지니어가. 유독 엔지니어가 잘해, 블루 팀이. <웃음> 야, 이거 뭐, 레이 레틴... 팀이. 그냥 발렸는데, 레티? 오버타임, 모버타임 밟아야 됩니다. 와, 이거를 세판 연속 블루팀이 이기네. <웃음> 야, 이게, 이게 맞냐? 승부는 블루팀이 우승해서 블루팀이 가져가는 걸로. 아, 잠깐만, 근데 블루팀 이거 계속 이기는 건가? 어, 그냥 한번 확인해봅시다. 야, 이거 레티 이기는지 한 보자, 그냥. 이번엔 또 레드팀 잘하거든요? 이번엔 레드팀 잘하거든요? 이번엔 또 레드팀이 이기네. 야, 이거 진짜 승부 모른다, 이거. 와, 이번엔 또 엔지니어 센트리 스팟 빠잘 받고 있어, 또이번에 아니, 이거 저 진짜 이거 승부조작 하나도 안 했고요. 난이도 설정도 안 했습니다. 이거 보시듯이 지금 여기 랜덤이에요. 이기는 건 진짜 랜덤이야. 매 팀이 이길 수도 있고, 블루 팀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이번에 레드가 잘해. 아까는 블루가 졌는데. 야 봐봐, 야 우버 우버 도니까 빼는 거 봐. <웃음> 아까는 진심을 숨긴 거였어. 이 크레이지드 건맨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웃음> 이놈 아까는 막 일부러 게임 던지더니 지금은 또 개자래. <웃음> 아니, <웃음> 얘 뭐임 진짜? <웃음> 미니 건도 없어 얘 보면은 크레이지드 건맨. <웃음> 이놈 이놈 봐, 이놈 봐. 야, 못 쏘는 척하면서 잘 쏘네. 와, 야3킬몇 킬한 거야? 야, 얘 18킬 6대시야. 야, 사지압이야. 뭐지? 자, 와 이거 보세요. 야, 크레이지네 검맨이 1등. <웃음> 자,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웃음> 자, 5분 드릴게요. 5분 동안 빨리 님들이 고르셔야 됩니다. 이 맵들을. 자, 이번에 무슨 컨텐츠냐? 이제 맵을 랜덤으로 하나 갈 겁니다. 일단은 기다리겠습니다. 팀을 치셔서 아까 거신포인트 쪽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서로 싸워라 <웃음> 어 잠깐만 이거 문제가 있다 컴비 이거 플러, 플러그인 좀 문제가 있는데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드팀은 하이타워팀이고요 블루팀은 투포트팀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웃음> 이제 야내팀 틀리.. 내 팀이 겼죠 하이타워 <웃음> 아, 하이타워 승리다 <웃음> 아 됐다 하이타워 팀 그럼 이제 하이타워 팀이 이긴 겁니다 하이타워 팀 승리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설명을 안하고 진행한 겁니다 자신의 소속에 있는 팀한테는 당연히 이기려고 들어야겠죠? 바로 이게 묘미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은 너무 게임이 빨리 끝나버렸어. 설명도 못하고 그냥 진행이 돼버렸고 무엇보다 플로그인이 망가졌거든요. 이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시작. 블루 폭발. <웃음> 자, 돈진자 나 지금 현재 어떤 소속인지 모릅니다. 어떤 소속인지 몰라요. 본인만 알고 있어요. <웃음>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속이 어딘지. 어, 던질 사람은 던지고 지금 할 사람은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지금. 지금 자기 팀이 자기 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소속은 자기 팀이지만은,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게임 던진 사람이 있단, 있단 말이야. 왜냐면 자기 소속이 아니거든. 자기 있는 팀은 져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열심히 게임을 던지려고 할겁니다 자기팀이 아닌 사람한테는 지금 폭발팀인데 앞으로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웃음> 아 블루팀 블루팀 <웃음> 총알팀 야 블루 다 총알팀이냐? <웃음> 아니야 놀기도 노네 놀기도 노는데 지금 레드 지금 레드가 지금 어? 이길 생각이 없어 <웃음> 아니, 나만 총알이야, 나왔죠, 지금. <웃음> 안 골라서 열심히 하는 중이라고. 그치, 안 고른 사람은 열심히 해줘야죠. 안 고른 사람은 뭐, 자유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좋죠. <웃음> 지금 레드팀이 폭발팀이라면은, 지금 레드팀이 총알이에요. 음. 어, 지금 레드팀 다시 먹었어요. <웃음> 자기가 블루팀이다. 블루팀 이겨야 한다. 그럼 폭발팀이다. 그럼 폭발팀은 지금 블루 쪽에 있는 폭발팀 열심히 해야 되고 레팀에 있는 폭발팀은 놀아야 돼요. 지금 열심히 자신의 팀을 패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라면 은 총알이 이깁니다. 폭발팀이 없나봐요. 지금 여기 총알 총알인가봐 요 여기. <웃음> 열심히 관전 중인 블루. 응저응 <웃음> 응, 저도 돼. 지면 이겨. 약간 이런 마인드죠 지금. 소속이 다르면 애 봐봐요. 반만 뺄까? <웃음> 총알팀에게 우버나눔을 선사하는 블루팀. 자, 이렇게 되면 총알팀이 승리되게 된 겁니다.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 다시 자 선택장으로 돌아와서 자, 결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총알팀의 승리입니다. 자, 네 번째 게임입니다. 랜덤 크리티컬 대크리치입니다아예 볼.. <웃음> 아 총알팀 이긴게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봐? 총알팀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크리치대 랜덤 크리티컬이에요. 자 들어오신 분들은 느낌표팀으로 팀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팀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고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속이 공개됩니다. <웃음> 자, 그리고, 레드팀은 크리츠입니다. <웃음> 아, 네네. <웃음> 왜 어떤데? 블루팀 랭크잖아. 아니, 여기 던지네. <웃음> 레드가 지금 크리츠잖아요. 크리츠, 한 명. <웃음> 한 명이고 몇 명이야? <웃음> 여기 랭크고 <웃음> 블루 <블랙> 크리츠 셋이라고? <웃음> 야겜 <게임> 터졌다. <웃음> 아 크리츠 크리츠 지금 밀고 들어오죠? <웃음> 아니요 근데 미선택 모릅니다. 미선택이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웃음> 밀지 마요. <웃음> 랭크팀 블루 랭크팀 열심히 밀어야죠 <웃음> 랭크팀은 열심히 밀어야죠 블루에서 근데 다그리시야어떻게 같은팀이 날 죽였대 <웃음> 지금 레드의 랭크면은 지금 블루팀이잖아 블루팀 쪽이잖아 아 <웃음> 어, 미선택 미선택이 아 미선택이 지금 또 좀... 어, 미선택이 다시 또 밀기 시작했습니다 랭크가 아닌데도 이렇게 미소속이 열심히 예, 무소속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아주 고마운거죠 레드 랭크팀이 지금 이분 이분 이분 지금 자기네동료를막 죽이는데요? 레드 랭크팀이면 참고로 죽이면 안됩니다 어 상대팀 도와줘야 돼요 지금 저렇게 죽이면은 오히려 자기팀이 이익에 방해되는 거거든요 어 여기있다 이분은 지금 열심히 죽이고 있어요 자기네팀을 지금 블루팀이 랭크 소속이기 때문에 이 스파이의 경우에는 블루팀을 죽이면 안되거든요 사실? 지금 열심히 죽이.. 지금 열심히 죽이고 있어요 지금? <웃음> 어? e 주... 어 봐봐요 지금 u e team, Blue team, Blue team, Blue team, Blue team, b 이 u e team, Blue team, Blue team, Blue team, Blue t e 네, 샌드위치 디스펜서가 되어주는 블루 티아 어...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지금 레, 레드 소속이거든요 <웃음> 샌비 던져주러 가고 있고요 에이비야도 에이,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랭크팀 분발해야 됩니다 랭크팀 빨리 가서 밀어야 됩니다 랭크팀 이거 밀어야 돼요 참고로 랭, 랭크팀이면 블루가 이기기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블루를 잡, 블루를 잡는 게 아니라, 어? <웃음> 모르고 있죠? <웃음> 큰일 났죠? <웃음> 야 지금까지 열심히 잡았는데 자기 팀이었어. <웃음> 스폰 캠핑을, 스폰, 스폰 캠핑을 당하는 랭크 팀. <웃음> 어? 뭐야? 추가 시간 더 민다고? 이걸 3포를 먹나? 이걸 3포를 먹나? 이거 이걸, 이걸 3포를 먹어? 이걸 3포를 먹어? <웃음> 야, 이거 이걸, 이걸 3포를 먹는다고? 잠깐만. 아, 못 막죠. 이렇게 되면 크리치 팀이 일단 2점으로 먹어 갑니다. 2점에다가 여기 앞까지 도착하는 걸로 지금 크리치 팀이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드가 랭크이기 때문에 랭크 팀이 막아야 돼요. 그건 말이 더 좋네. <웃음> 크리치 <크리츠> 던지고 있어. <웃음> 기다려봐, 블루팀텔포 짓고 있고요. 제 <웃음> 여기는 밀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놀고 있어. <웃음> 왜냐면 여기는 밀어야 되거든, 밀어야 이거든. 크리치 팀 밀어야 이기거든요. <웃음> 레드 텔포가 진짜 개웃기다고? 어디로 가는데? <웃음> 아니, <웃음> 크리치 팀 밀어야 되니까 지금 아예 <웃음> 방어를 못하도록 텔포를 개 뒤로, <웃음> 방어를 못하도록 텔포를 <웃음> 맨 뒤에다가 둔 거야. <웃음> 랭크팀이면, 지금 막아야죠? 밀, 밀기 아니라? 크리츠, <웃음> 크리츠 네, 열심히 밀고 있어요. 그래도, 크리츠팀 그래도 지금잘 밀고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지금 아직 룰 이해 못한 저쪽 스파이 한 분을, 어? 랭크팀인데 열심히 미는 거 도와주고 있습니다. 크리츠팀처럼? <웃음> 랭크 팀 열심 막아야죠. 크리츠 팀 도와주고 있고요. <웃음> 진짜 너무 웃기는 진짜 상황이. <웃음> 누구는 막고 누구는 또 놀고 있고 도와주고 막. <웃음> 자 끝났습니다 엔드 게임. 자 결과는요 크리츠 팀의 승리입니다. 크리츠 팀 승리. <웃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판 나왔습니다. 이제 2분 드릴게요 아까 5분 해봤는데 5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투표.. 투표일때 이제 어.. 승인과 거절 F1 대 F2 자.. <웃음> F1 플리즈 <please. 웃음> 자 이제 3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지금 새로운 분 들어오셨으니까 한번더 할게요 자 시작입니다 레드팀은 F2 자 레드팀 F2입니다 레드팀 F2에요 블루팀이 F1이죠 지금 블루팀은 점령 F1이면 점령해야돼요 F1이면 점령 열심히 해야됩니다 지금 아니 레드팀의 F2 야뭐 클났어 클났어 <웃음> 레드팀에 F 투한 명이야 <웃음> 혼자 열심히 해야 돼 클났습니다 <웃음> 클났습니다 클났습니다 클났습니다 완전 블루팀한테 유리하거든요 지금 <웃음> 야 이거 쟤다 F 원이야 <웃음> 어, 지금이 기회다. 빨리, 점령 빨리 해야 된다. 근데 하필 F1이야. 음, 지금 F1. 이거 뭐 거의 그냥 F1이 승리했다고 와도 무방하죠, 지금? 최적 놀자판이야, 지금, 레드팀. 우리 레드팀이 우리 F2가 없어가지고. 우리 유일한 F2를 볼까요? 사만 자, 진짜 허브의 총잡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어 그래도 미선택이 미선택이 열심히 일해주고 있긴 한데 내 본분을 다 보봇 <웃음> <웃음> 봇그 자체 크레이지드겁말아 <웃음> 너무 심각히 끝났다 아 너무 심각히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세계의대결이라고볼 수가 있죠 데모 대솔져 자 레드 팀은요 자 레드 데모입니다 레드 데모 <웃음> <웃음> 아 지금 콘솔이 반대가 됐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지금 이거 소속이 반대가 됐다는데 이거 어쩌죠? 일단 무효로 할테니 아, 알아서 즐기십시오 <웃음> 아 고쳐졌다 고쳐졌다 다행이다 자 레드팀은요 아까와 똑같이 데모맨입니다 레드는 데모 블루는 솔저입니다 블루팀에 있는 솔저 소속은 열심히 이겨야 됩니다 지금 블루에 있는 데모는 열심히 게임을 던져야된다 그럼 블루에 있는 데모를 좀 볼까요? 블루 데모 그치? <웃음> 그쵸? 그쵸 그쵸 이게 아주 그냥 정상적인 플레이죠 블루 데모 레드 소이주 <웃음> 그치 그치 이래야지 열심히 놀고 있죠? <웃음> 블루팀이 열심히 못미는거 같은데 이거 모릅니다 원래 중세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몰라요 블루는 솔저팀이거든요? 제 레드팀, 레드팀 죽이면 안 돼요? 블루팀이 <웃음> 이겼어요. <웃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솔저 소속. 시간. 자, 이번에 블루는 데모, 이번에 블루는 데모 소속입니다. 데모 소속이 1분 2 8초보다 일찍 점령하면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웃음> 오, 뭐, 뭐야. 빨리 열었어. 문 되게 빨리 열었습니다. 오케이. <웃음> 그 건맨을 죽인다는 가지 방법, 뭐야, 이거. 오, 오. 웬일이야. 지금 솔저 팀 열심히 방어하고 있어요. 주는 건지. 어, 블루 팀 데모. 블루 데모. 블루 데모 팀. 아, 죽었습니다. 문 다시 다히나요 괜찮아요. 아직 1분 28초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 점령하면은 네, 충분히 레드가 아니 충분히 블루가 이길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블루는 데모 소속이죠. <웃음> 아니, 아 근데 ASDF 님, 왜 이렇게 열심히 죽이는 거야? <웃음> 열심히 자살 중이야. <웃음> 자, 과연... 지금 1분 28초 얼마 안 나왔습니다. 어, 지금 데모팀 열심히 점령해야 돼요. 아, 그치, 그치. 데모팀 열심히 점령해야지. 블루, 블루 데모팀 빨리 점령해야죠. 아. 게임 끝났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안 나오고 있었구나, 방송이. 1분 28초에 아까 이제, 아까 솔저팀이 점령을 했고, 이제 데모팀이 블루였는데, 시간 내에 점령을 못 했기 때문에, 네. 솔저 팀이 이기게 되었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박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진 찐, 마지막. 베이스 대 베이스. 자, 고르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이길까? 베이스 대 베이스. 자, 바로 바나나 베이입니다. 바나나 베이는, 이제, 정글 인페러노 때 출시된 맵이죠. 근데 기찻길에다가 수리를 놔야지 터지는 맵인데요. 그래도 하이타워보다는 덜 빡세면서 그나마 공정성 있는 게임이고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결과를 모르는 맵이죠. 울프노스님 시청자 반갑습니다. 이거 이겨도 이제 의미가 없다. <웃음> 저런 자 착합니다. 찐마기야 찐마. 찐막. <웃음> 자 참고로 레드는 벨스입니다. 말로 해봤자 모르겠구나. <웃음> 방송으로 보세요. 레드는 벨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레드 제다 베스트야 뭐야 이거? <웃음> 뭐지? 와와뚝바로 나눠졌는데 뭐냐 이거? 이번에는 제대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이제 소속이 옳기 때문에 이제 빡겜으로 잡으면 됩니다. <웃음> 영어 영어 베스트 팀오 영어 베스트 팀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오오잘 피해 잘 피해 아잘 피해 잘 피하는데 이거 미, 오, 오 민다 민다 민다 오잘 밀어요? 스카우 잘 피하면서 잘 밀고 있어요. 헤비도 도와주고 나왔고, 뒤에는 지금 블루 팀 있는데, 블루 팀 막았습니다. 웬일로 이게 지금 잘나와졌어요 팀이. 지금 잘 밀기만 하면 이기거든요, 이거? 오, 오, 모릅니다, 모릅니다. <웃음> 과연, 어디가 이길 것인가. 지금, 지금 경로는 거의 지금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레네 팀도 잘 밀어가지고, 블루 팀이랑 비슷해지긴 했는데, 오. <웃음> 아, 차원 아주 재밌거든요? 지금 레드팀이 다시 또잘 밀기 시작해요 아유 재밌다 한차 앞을 모르겠다 진짜 레드팀 블루랑 거의 비슷하게 밀었습니다 블루도 레드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밀렸거든요? 오케이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블루팀을 <웃음> 끝까지 막는거 봐 <웃음> 왜냐면 여기가 마지막이 제일 고비에요 마지막 올리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모든팀이 다 달려붙어가지고 저의 이 카트를 끝에 위치시키는게 가장 큰난이도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블루팀 늦지 않았어요 우리팀을 잘 막고 있습니다 고더님이 대기타고 있을 줄이야 <웃음> 맞아요 고더님 여기서 대기타고 있었죠 여기는 헤비둘이랑 메디카나가 열심히 카트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카트 오고있어요 아 카트된다 열차 오고있어요 열차 오고있어요 아 근데 데우맨이데우맨이솔자가 레드팀을 컷트지면서 기폭은 못시키게 막았습니다 지금 레드팀은 방어에 좀더 힘을 들이는 걸로 보이는데 오, 어, 스카우치 몰래 점령을. 스카우치 몰래 점령을. 어 그리고 소유자 도와주러 왔습, 왔습니다, 지금. 아, 근데 카트도 뒤로 밀려났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세라 바로 이제 헤비메딕이 콤보가 투입이 되고요. 대우맨이 좀 그나마 막으려고 하는데, 아, 뒤에서 카트가 와버리면서, 영어 베이스 팀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 재밌는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레드베이스 아유 뭐랬 레드베이스래 영어베이스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모든 도박 경기는 끝나게 되었구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거구요. 오늘 방송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라운드 포인트 어떻게 하냐구요? 라운드 포인트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방송에서 그 포인트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가지 기능들을 넣을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운 포인트 떨이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능을 마련해 둘 거니까 앞으로 제 트위치 해제하기 전까지 그런 식으로 소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